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영상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무과금의 한계점이라 올수 있는 지점에 왔고요 더 이상의 그 성장속도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브렐란 악세 두개를 얻었는데 이 두개는 악마토벌에서 얻었고요 열심히 여기 5단계 4단계부터 보시면은 여기 단계부터 보상 획득 가능한 전립품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 브렐란 뭐 얻을 수 있는 구역에서만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어, 언젠가는 얻게 되는데 그좀 저는 빨리 왔죠. 빨리 얻게 돼서 악세 두개 이렇게 맞췄습니다. 악세 두 개를 맞춤으로써 영웅석을또 이렇게 추가로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할 수도 있는 게 흔적작 다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아직 데커스 화산 안 밀었었는데 이제 데커스 화산하고 판멸의 화산을 밀 겁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일단 제일 먼저 밀어야 할거는 판멸의 화산을 먼저 밀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올 보스들이 이제 다 악마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악마형 추가 공정적 방으로다 챙겨야 되고요 메인 미션은 현재 7막 5장 이제 진정한 바트라 크레발만 남았고요 이 크레발 자체가 엄청 아프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충분한 골드량과 악마형 추가 공정적 방으로다 챙겨가야 됩니다 현재 이 캐릭터는 아직까지 피기 할것 어, 희귀 소환수 나온게 없고요무가금이다 보니 골드 번호 속도가 느려서 이제 매일매일 모으는게 느리다보니 까 아직 멀른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자 푸시알람으로 마석 핵 수정이 왔는데요 푸시알람으로 이 황군의 마석 점수가 왔습니다 어, 번섭에 있는 본캐는 이걸 좀 개수로 모아야겠지만 일단 신섭에 있는 분들은 이걸로 바로 그냥 제작하시면 되거든요 세공술에서 제작을 하게 되네요 이게 뭐하는거냐면은생산에서 세공술 그리고 여기 마석에 가시면은 이렇게 마석 상자들 있습니다 푸시알람으로 세개를 받았으니까 여기 바쿤에서 루스칼 마석 그것도 무려 영호, 영웅 등급을 랜덤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작하기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구요 과연 어떤 마석이 나올지 최대한 루스칼이 떴으면 좋겠는데 자 과연 제발 루스칼 루스칼 아 바쿤이 나왔네요 아 바쿤 회피 치명타 붙은 방어력 쪽입니다 일 교체를 해주고 그러면 저 남은 희귀는 수집에 가면 되겠죠? 이중 수집에서는 가장 채우기 쉬운 쪽으로 가면 됩니다 현재 이쪽에 고급만 있으면 바로 하나 완성이니까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가금들을꼭 해줘야 되는 수집이 있는데 일 일반 고급에 이 하나짜리, 하나짜리, 그리고 오강짜리들 이거 꼭다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 5강짜리들 일반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기타 탭에 여기 영원석에 들어가면은 희귀까지 넣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 예전에는 예전뭐 희귀도 확률이었지만 지금은 희귀까지 100%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다 찍으셔서 여기 있는 소집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슬슬 해야되는데 언제나 그렇듯 골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어쌔신같은 경우는 스킬에 클래스 스킬중에 이 필승의 술, 술수 자신의 치명타 3500 증가. 이걸 먼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클래스 스킬은 이렇게 순서대로 상점에 팔거든요. 이건 제가 구매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에 있는데, 필승의 술술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골드로 구매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거 두 개는 이제 좌절의 루스칼, 오만의 디눕도에서 예, 순위 보상으로 먹는 스킬들입니다. 죽음의 감옥이 확실하게 좋은 스킬이죠. PVP에서만 적용되는데 이동불가시키고 대상의 방어력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좀 필수 스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PVP 하시는 분들은 어, 스킬같은 경우도 현재 새롭게 정보에 들어온거 봐서는 여기 멸절증별은 쿨타임 찍을수록 계속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시작기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소용없다는거 아직 쿨타임에 대한 정보는 이제 10렙 이상을 찍은 사람을 못봐서 정보가 좀부족하고요 어 혹시 찍으신 분이 계시면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들을 싹다 모아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과금들이 이제, 이제 해줘야 할 것은 꾸준히 흔적작하고 메인캐스트 조금씩 밀고 그 다음 이제 특수네임드, 일반네임드, 특수네임드 잡을 수 있을 때마다 무조건 가서 잡으세요 어, 템 어차피 안뜨니까 왜가냐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가는거거든요 그 말도 안되는 적은 확률 중에서 운 좋게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체 랜덤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벨은 지금 이제 17만 5천을 찍었기 때문에 레벨 71 이상부터 갈수 있는 아, 이벤트 몽환의 틈 2에서 최소 난이도는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잡는 속도가 느릴텐데 17만이 넘었으니까 레벨업도 빨리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잼 버는 방법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 1054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죠 요거는 일단은 그냥 템 먹을 때마다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서 정화수 흔히 드랍할수 있는 거그 다음에 영광템들 요런 거 악세들 강화시켜가지고 지금 명예 오강이죠 명예 오강이면 이렇게 2 9잼에 30점 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야금야금 모아서 내 수집에 넣는거 보다는 팔아가지고 이렇게 재물 모으시면 됩니다 약간 비상금 모은다는 개념으로 야금장금 모으셨다가 내거는 이제 내가 수집할거는 여기 돌림판에서 나오는템들 이템들로 수집하는게 좀 무가금들한테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드랍한거는 강화해서 팔기 내 수집템은 뒤속에서 나온걸로 그렇게 하시는게 이제 초반에 좋고요 이제 나중에 고렙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안팔리거든요 그때 이제 내꺼에 수집하면 되고 그때부터는 구렐란 장비를 얻도록 열심히 자동사냥 돌리셔야 됩니다. 우리 현재 이벤트로 이 카네이션 훈장 어 좀지 만들러 또 가야겠네요 이 카네이션 훈장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4일차인가? 3일차쯤 되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어 4일 차네요 4일 차면은 충분히 다 만들거든요 이거를 만드셔서 아이템 투지 기타에 이벤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0정 50과 치명타 100을 챙길 수 있으니까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 이제 하나 흔적 마스터 됐네요 루나트라를 먼저 하는 이유가 이 루나트라 에 있는 몹들이 개체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마리수 말고 이 종류가 적기 때문에 채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꼭한 마리씩 있고요 일반 실루나스는 막두세마리씩 붙어있어서 꼭 하나씩 마스터하기 힘들게 되는데 루나트라는 한 종류씩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스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훈격작을 하실 때는 루나트라 쪽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뀌게 되면서 이제 매번 라베나주와 한 개로 매월 희귀동료 하나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1100원밖에 안 하니까 무과금들이라도 하나씩 구매하는 거는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꾸준하게 희귀동료를 얻어서 전투력 올리는 거와 안 올리는 건좀 차이가 심하거든요? 이거는 1,100원 하니까 꾸준히 해주신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5월 한정으로 지금 저 5월 1 플러스 1 패키지에서 이 고급 동료 선택 패키지 이게 지금 오류로 2 0 0개를 준다고 하더거든요? 획득은 총 고급만 얻을 수 있고요. 원래 20개가 받는 게 정상인데 지금 보시면 10개의 묶음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총 200개를 받는다는 소리죠. 추가금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빠르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출석부에 있을 신규유저 같은 경우는 출석부에 있을 이쪽에 갑옷이랑 신발이 있거든요. 이걸 얻은, 얻는 은 이제 한 달차 한 달차 때또 수록 상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스카탄 장비를 영웅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충분히 풀영웅까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석핵 같은 경우는 아, 마력핵이죠. 마력핵 같은 경우는 총 22,500개 2,500개까지 모으셔서 이 허상의 파르비냐를 맞추셔야 됩니다. 비템까지는 어, 일반 퀘스트만 돌아도 일반 마석을 주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허상은 직접 돌아야 되는데 기본 23만 정도 계셔야지 0.1을 칠수 있습니다 뭐 운이 좋으셔서 먼저 찍으신 분들은 한입 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한입하기 힘들거든요? 이 허상의 파르기하는 그래서 마석 얻기가 힘든데 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 필드 보스 일반 보스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마석 나오죠? 이 마석을 가르셔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2500개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석 분해사를 눌려서 찾아가시면 되구요 해당 마석들은 등급이 아닌 여기 몬스터 몬스터에 따라 배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요거 아르투만이죠아르투만분할시 50개를 받게되고 브로카이스는 40개 이거는 고급 브로카이스거든요 50개 10개 추가로 더 받네요 바코전 20개 그러면 일반 등급은 10개겠죠? 이런식으로 등급이 몬스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브로카이스, 아르투만은다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개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금방 2,500개 쌓을 5차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170개 남았으니까 오늘, 오늘 자 부스 제가 다 띄워주면은 수 있을 것 같네요. 몽케를 키운다고 좀 요즘 어세신이 접속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도 아까 필드보스 돌아서 이제 마력 핵을 채웠거든요. 이제 오늘 오늘까지 둔 거를 이제 다 갈아버릴 텐데 마석의 허상 파르비네아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레벨이 71인데 환멸의 화상 딱 흔적작을 다하니까 레벨이 71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마력 핵이 2890개인데 여기 있맨 마지막 거 허상의 파르비네아 요거를 구매하는 겁니다. 자 과연 어디 부위가 나올지 그리고 등급이 일반이 아닌 고급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 제투력으로는 허상의 팔을 비내야 한입도 못하거든요 어차피 못먹는거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됩니다 아 공급이 떴네요 아 막기네 아 방어력 뜨지 일단은 악마형 공격력을 챙겼기 때문에 좀미어로 봤습니다 레벨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희귀 환상의 표본으로 이벤트 상점에서 원드린의 특별 묘약을 살수 있거든요 이걸 사시고 이벤트 몽점에 가셔서 레벨업을 하시면 충분히 레벨업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11차 이후부터 무과금의 좀 한계점이 라고올수 있는 점이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장속도가 조금씩 느릴거고요 앞전에 있는 몬스터 흔적까지 다 하게 되면은 이제 할거는 토벌올라인 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놀아야하는 구간은 비탱구원구간이고요이비탱구원을쭉 돌면서 토벌다 해주시고 남는 시간은 여기부터 밑에부터 다시 흔적자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어 밑에 쪽 흔적을 다 했다고 생각 들면은 루나트라 이제 호성의 공을 가셔서 2 1 4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특수 네임드 나오는 거 시간 체크하시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어... 드랍으로 항방을 노리거나 과금을 하거나 방법이 이두 개밖에 없습니다 영혼석 작업 뭐 이제 풀령 영 저같은 경우 다 돼가는데 아직 악세나 어, 이런 아티팩트들이 좀 완성이 안 돼가지고 아직 한참 멀었는데어 이제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무과금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흔적, 토벌, 영혼석 작업 반복해 주시다가 될수 있을 때마다 내인도 돌아주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의 방법이죠 계속 어, 탈것 소환수 뽑기는 그냥 순전히 운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한달 동안 모아서 뽑는 건데 이게 제일 그냥 확률이 좋았어요 제가 했을 때 매일 깨작깨작 여기 있는 거 뽑아가지고 바로 합성 돌리는 것보다는 한달 동안 모아서 하는 게 확실히 확률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했던 겁니다 이제 골드도 안정적으로 모이게 됐고 지금부터는 계속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 메인 퀘스트, 저, 한 25만 이상 되기 전까지는 못밀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무과금은 돈보하는 마음으로 게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과금 11차 그 이후까지 거의 이제 2주 다 돼가는 시점인데요. 제가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보다 또 성장이 좀 느립니다. 하지만 방법은 같다는 거. 그리고 길드에서 네임드 시간 체크를 잘 챙기셔서 꼭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